경운기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이고 무보험 차량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00-38호 토대로 염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교통안전보험을 가입하였고 겨운 기를 타고 가다가 대형 트럭에 의하여 충격을 받아 사망하였습니다. 의원회의 판단 대인배상2에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 운전 등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의 약관 규정에 따르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대인배상2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에 의한 사고라고 볼수 있고 아래 같은 점에 비추어 볼때 무보험 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한 보험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제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보험은 정액보상을 하는 보험이므로 그 손해액의 다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대인배상 원 한도 이내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모두 배상되었다고 볼수 없는 점 자보약관 등에서는 보험자동차 범위의 대인배상2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차량 탑승 중 교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때 경기는 본권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표 2의 2호에 의하면 제1호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의미하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개념에는 경운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무보험 차량 사망 보험금 및 일반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